이거든요 어. 확산은 ATP가 소모가 안 돼요. 어. 음, 음, 그 약간 몸으로 기울이 약간 이런 걸로 되는 거여가지고. 그리고 얘 때는 오, 확산이 아니에요. 그래서 ATP가 소모가 돼요. 그래서 얘를 보면은 c 1일 때는 음, 음. ATP가 소모되면 두려 음. 세포가 안으로 들어간다. 그런데 근데 약간 여기서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지금 얘가 사들이 살짝 증, 조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실시 그대로 쭉 있는 거예요? 궁극이라고 하고 해보자. 음, 분극이면 ATP가 소모되면서 좀원소들리 그, 조금 밖으로 이동한다. 뭐 이때만 움직인다 했으니까. 그리고 소일 때는 지금 여기는 탈분극이잖아요. 응? 근데 아까 탈봉국인데, 탈봉국이든 뭐 재봉국인 상관없이 나트륨 농도 무조건 섭섭리고 있다 했잖아요 응! 음, 아주 좋아 맞고, 퀴3일때 여기는 칼륨이 밖으로 확살된다 했잖아요 재봉국일 때는 음, 평소에 음. 연한 틀렸죠? 아주 잘했어, 여기? 또 알고 있는데 저기 또 말을 잘못 읽었어 박, 보자 할때 쌤이 그랬잖아, 보다를 지워버리라고 아! 맞아 맞아 맞아.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, 음 그럼 얘 틀렸어요 그렇지, 틀렸지 음. 봐봐 그러면은 여기 용어 정확히 알려줄게 혹시나 해서 너 논술 써야 되니까 보기 그냥 쓰는 건 다르잖아.